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카드캡터 체리에 체리를 만들어볼거예요 이건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이에요 다이소 인형을 커스텀 준비해서 준비해주세요. 커스텀 준비하는 법은 다이소 인형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아코 화이트 수지점토를 사용할거예요 점토를 조금 떼서 인형머리 뒷부분을 감싸줍니다. 물로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물티슈로 정리해줍니다. 칼로 뒷머리를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물을 묻힌 손과 면봉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뒷머리를 완성시켜주세요 점토를 조금 떼어내서 길게 만들어준 다음 반으로 잘라줍니다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머리에 물을 묻혀 붙여줍니다 칼로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물을 묻힌 손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주세요. 면봉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개 만들어서 앞머리를 완성시켜주세요. 이 위에 점토를 붙여줍니다. 물로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점토를 길게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여러개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물로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도구를 이용해 머리카락 느낌을 내줍니다 이런식으로 반대쪽도 만들어줍니다 점토를 길게 만들어서 같은 사이즈로 두개 잘라줍니다 초코송이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칼로 머리카락 느낌을 내주세요 인형머리에 물을 발라주시고 그 위에 붙여줍니다. 책상위에 물을 바르고 그 위에 호일을 깔면 가니파레트 완성이에요.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를 칠해줄게요. 머리를 다 칠했으면 무광 스프레이로 얼굴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야지만 색연필로 얼굴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건 차코 수성펜인데 물에 닿으면 지워지는 펜이에요 이걸 가지고 먼저 밑그림을 그려줄게요 밑그림 위에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주세요 얼굴을 다 그렸으면 붓에 물을 묻혀 차코 수성펜을 지워줄거예요 이 위에 무광 스프레이를 한번더 뿌리고 색연필로 또 그려주면 진하게 그릴 수 있어요 칼로 파스텔을 긁어서 가루를 내준 후이 가루로 볼터치를 해주면 완성! 제가 쓰는 재료와 구입처에 관해서는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링크는 아래에 적어둘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